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? 아 제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좀 고쳐보러 왔습니다. 아잘 오셨어요. 예 제가 건망증 치료에 제가 이런자입니다 듣고 왔습니다. 앉으세요. 예예예. 네. 네, yeah 네. 네 아이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? <lar comptanoffee> <웃음> 지가 안내가 심해 가지고 아유, 암내가 그 내가 아유 심하네, 내딸아가엄청유 실례 실례합니다. 실례 실례하세요. 짜짜짜짜아속. 속. 앞돌려다보는 부제도사 떼기 만나요. 건망증 치료할 수 있을까요? 치료한다 못한다 하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본도 못한. 못볼 못한. 거야 이뭐 하는 거예요? 이상하게 부채로사 간다. 아 진짜 이 진짜. 어, 그러면 주사 한대 맞읍시다. 아우 나 아. 주사 무서워서 못 맞아요.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. 그럼 제가 대신 맞을게. 아유 네. 진짜 대신. 아, 주사 대신 맞는데 3 초. 간격 들었는데 6 0 초.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이야.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이상해 공기감고 찍고 싶네. 뭔 소리니? 제발 좀엥엥엥가리에 아주 건망증을 빨리 치료해 달라고요. 그러면은 어. 건망증 치료는요? 네시형 응.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. 네시형 어. 전문가를 불러봅시다. 예, 예, 예. 안녕하십니까? 네시형 아 응. 전문가. 네시. 응. 어서 오세요. 아 음. 있을 게 없고요. 없고요. 그렇죠. 예. 네. 음. 그나저나 건망증 환자가 누굽니까? 이사람이이 사람이요. 이 사람이요. 이 사람이요. 이 사람이요. 제가 환자입니다. 오케이. 제가 저를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치료하세 치료하세요. 치료하를 잘해야 돼요. 건료이 잘해야 요 오! 오! 오. 오. 오. 아유, 이 사람 헛통치안 해? 오! 임신하셨어요? 내 요즘 신기 먹고 싶어 아이고. 오! 오. 애들 건데 애들 건데, 애들한테. 야, 애들 애들 애들 애들 야 갑자기. 애들 애들 뭐하는 거예요. 빨리 좀 고쳐달라니까. 예. 예. 아이고. 손이 많이 꼬였네. 이거 손을 야돼 이거를. 어. 제대로 풀어서 입에 집을 내면.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. 과자와 사탕을. 어나 이렇게 된다면 돼 너는 왜게임기 못하는 거야 나 아이 그 사람 머리를 이렇게 때리면 어떡해 네가 게임을 못하니까 때리는 거지 그럼 어떡해 머리 때리시면 되죠 어차피 돌대 가니까 어뭐야뭐어머머나뭐뭐어이나뭐 어머나 뭐 어머나 이 어머나 뭐 어머나 뭐 어머나 뭐 어머나 뭐어 어머나 뭐어나 대놓 하는 거야! 이상하게 임성호 같네. 뭔 소리야? 제발 좀. 엥엥 엥하게. 아 그러잖아 이거 예약한 환자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시네 음. 이분이. 아유. 어? 야 김봉경이야. 야 뭐야 김봉경이야. 지금을 이이 사람 왜안 오는 오! 거야 오, 이 사람이. 오, 저, 어? 남기성같네 아, 김기송이야. 기본실로 오세요.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. 한번 봅시다. 아유. 허! 선생님! 왜요? 건방증 발기예요. 어? 뭐라고요? 어. 제 머릿속에 치우개가 있다고요? 아! 아! 빨리 사람 좀 불러주세요. 119 불러. 119 119, 119 119 전화번호 모르는데. 114에 물어봐야 되 아, 예. 114죠. 어. 119 전화번호. 몇 번이래? 119. 119. 119. 119죠. 역정원인데 <목시> 사람이 쓰러졌어. 빨리 와줘야 돼. 빨리 와십시오 아니 이두사람이왔어요 누가 먼저 온 거예요? 제가 먼저 왔죠. 아니 내가 먼저 왔어요. 내가 먼저 아참 내가 먼저 왔대 아, 아이 조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상하게 부비부비하고아이 사람이 자고 있어. 일어나. 일어나. 자고 있어, 이 사람이. 병원에 왜 이래요? 저희 건망증 치 왔죠. 아, 그래요? 진료를 한번 해봅시다. 우도서 네. 벗어요. 아, 네. 진료를 한번 해봐요. 청진기로다가 엠장증 환자들 많이 아, 왔어요. 어? 그, 다있 뭐야? 그, <웃음> 동조정도, 동조정도, 동조정도, 동조정도, 나 오늘 오랜만에 출연을 했어. 정말, 정말 떨렸겠다. 나 오늘 배다가 붙였고 맞았어. 붙여줬겠구나. 아, 아, 뭐너너너너 뭘빼 제발 좀. 엥, 엥, 엥간이에 당신들 앞에서 빨리 나가요. 예약하다가 돌출하니까. 왜 이렇게 정신이 어, 없어? 정신이 없어? 오늘 이래다 화염이래다. 화염이다화현이다이다화현이다 화염이래다. 화염다화염다